빡시 빡시 빡시 빡시 빡시 빡시 빡, 샥, 빡, 샥, 빡, 샥! 빡! 다섯 가야, 임마, 다섯 가 원드클인데, 막, 두 시간씩 걸렸다던데, 아까, 풍경 보니까. 두 <웃음> 시간씩 걸리셨다던데. 느려 터졌구나. 그냥, 끝나뿐네 이거 더해야 준다요. 이거, 꼭 하셔야 되겠네, 여러분. 어? 시네이 탑도 더 나왔어요? 어, 나왔네? 시네이탑 나왔네? 마지막 어때, 없대시래? 요리 필요 없죠, 이거? 한번 가볼까요? 어, 일마이그 뭔데? 무슨 개성이고? 28층 일마이그 무슨 개성이에요? 특별한 거 있나? 아, 물음표네, 이게 그냥 때리면 돼? <웃음> 어, 그러면 우리 이거 한맛한번 봅시다. 어. 모두리. 나는 자 우리의 버멜리 스택 발동시켰고요 공관 30%인가요? 이거 굉장히 세게 들어갈 것 같은데 왠지 자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단단하다 어? 설마 안 죽어? 와, 단단한데? 오 이정도면 단단한데? 엘리크 버프 끝났겠다 오케이 요번에 딜 구경 좀 하겠는데 잘하면 맛있는 거 구경 하면 해야지 공과 받았지 지금 아까 공간 30% 한번 보자 딜 한번 보자 이성 썰기 황 푹디서하하스이 <목소리> <목소리> 없구나 <목소리> 어 뭐고 이거 생각보다 약한데? 와이 뭐고 이거? 이거 뭔데? 무슨 뭐알수 없는 개성 이나 보다 궁 데미지 뭐 차감하는 거 그지 그지 그런 게 있네 와 이게 막 쉘이 시리... 와 이거 20개야? 달달하다 이거 굉장히 달달하네 전체기 바피감이야 궁딜 감소도 있고 전체기 바피감도 있는가 보다 아까 전체기 빠빠, 빠빠 빠빠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약하게 들어가더라고 암멜은 맹회로 암멜이 쓰던 거 맹회 갖고 오고 아티팩트가 마신으로 자 29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회 생철 생철 생철 자 들어가 보자고 패가 팩 아하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제 전체기만 안 쓰면 된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단일기로 단일기 패를 털어뿌면서 단일기를 털어뿌면서 그죠? 를더 받아봐 세 장을 더 받아볼 수가 있다 이야 중요한 거네 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야 다니기는 괜찮다 죽이면 안 되나 죽지 말아 봐봐 왠지 네가 안 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느낌상 자 됐다 잠깐 잠깐 자크 이렇게 역시 확률이 올라가네 털어야 확률이 올라가지 이걸 행동용 물약으로 다 털어봐봐 이거 이미 계속 리트하다가 이거 막아깝단 어? 말이지 음. 좋습니다. 바로 클리어 각 나왔습니까? 자크닥, 자크닥, 파크닥. 이렇게 됩니까? 아. 저러고 못뭐 죽이면 웃기겠다. 그러게. <웃음> 이런는데 야, 안 죽으면. 간다! 빡시, 빡샵, 빡샵. 빡, 샥, 빡, 샥, 빡, 샥! 빡! 다섯 가입마, 다섯 가입마. 339만. 어? 당신에게 더 이상 아, 없어. 이거 맛좀 나네 이거. 자, 29층은 이런 식이네요. 이거 뭐? 이거요. 많이 준다. 어? 많이 줘.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이 <웃음> 맛있는데? 자, 30층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탑 30층. 어, 근사리 맹회. 어, 고서 생철. 키즈는 제가 맹철돼 있는 상태고 생철. 이렇게 아티팩트는 그냥 공격력 아티팩트, 어, 공격력 음식에 가봅시다. 일단 사리엘 먼저 죽이고 쫄을 쫄두 두 명을 동시에 죽이면 된다. 이게 공략의 핵심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일마가 도발을 하니까 이걸 때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일마의 폐가 이제 좀. 삼성급으로 높은 걸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키즈나가 아, 공격을 하고 삼성 버프를 켜 보자. 내그 말씀인데. 이게 좀 아프진 않을 나 모르겠네. 날려 버리지. 아, 요 정도. 날려 버리지. 이렇게 되고. 어. 쇼크닥 한번 올라가고 있고요 오케이 붙었다 이거 하나 붙었다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 삼성삼성 삼성 되는데 하나만 올리도 삼성삼성 삼성 되는데 그죠 근데 마가 도발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야네 도발 좀해 봐봐 도발 안 하네 도발 안 했을 때는 공격 안 들어가는 거지 아 그러면은 아삼성전체기에두장 있어야 되네 어차피 이거는 좀 이따 올려도 되니까 좀 이따 합쳐도 되고 두장 던지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우리 원트클 한번 해보자 원트클. 자 원트클 가보자. 어, 야 됐는데? <웃음> 끝났지 이러면. 끝나 이게 지금 딱 이게 지금 기회인 상태인데 이게 세 번밖에 못한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올렸다 보고 채살이만 죽이고 다음 턴 바로 된다고. 아, 자 붙었다. 들어가자. 자 공간 받았고, 빡빡빡빡빡 들어가고, 두두두두두, 자체잡고 뭐. 오케이, 오케이, 원트클이네, 자, 원트클인데 막두 시간씩 걸렸다던데 아까 공격 보니까 두 시간씩 걸리셨다던데 그냥 끝났군네. 요 더해준다요. 이거 꼭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 이제 나도 이제 한판딱 깨보면서 이제 핵심 정리가 될것 같아. 아, 젤마 중간에 있는 채사리를 젤마가 도발할 때죽여야 되고, 그지? 그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 옆에 있는 쫄두 마리를 동시에 키를 따면 된다. 쫄두 마리 중에 어느 쪽한 명이 먼저 죽으면 급하은 그 리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전체기로 쓸어 담았다. 요거네요. 그래서 폐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깨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야, 근사리가, 마일도 아니고 근사리가 마지막을 해결한다고? 희한하네, 이거. 어? 이상하게 30층 근사리에서 이거 뭐, 뭔가 있나 보다. 그지 우리가 알수 없는 개성에 근사리에게 받는 데미지 200% 증가 뭐 이런 거 있나?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고요 와!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뭔데? 와, 이게 막 쉐리, 와, 이거 20개야? 달달하다. 이거 굉장히 달달하네. 빡, 샥, 빡, 샥, 빡, 샥! 빡! 다섯 가, 임마, 다섯 가, 임마. 339만, 어? 원드클인데 막두 시간씩 걸렸다던데, 아까 보니까. 이거 다이아 준다요. 이거 꼭 하셔야 되겠네 여러분.